A, 음. n A의 N은 이 곱하면 더하기에 요새는 더 A의 N 플러스 N이 되고요 네. 그리고 여기 a n N의 지수끼리 예를 곱게 해도야돼 음. 그러면 네. a N이 되고요 그다음에 A분의 B의 N은요 네. 각각 쪽이 N씩 접히 곱게 돼요 a N분의 B의 N 음. 그다음에 A의 음, A의 N 나누기 A의 N은 음. 그다음에 A 애는 애여대는요. 애애니 아니 a 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 a 애는 애는 애 애는 애는 애는 는 애는 애는 a 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a 는 애는 는는는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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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n 빌러드인데요. s의 n 요건은 n 요건 a에 m, n 요건 d에 n이네요. s의 n 요건은 n 요건 a에 N n 요건 d에 n 이나요 그렇죠. s의 n 요건은 a 빌러드, 3 3네요 네. n번에 n이니까. s의 n 요건 a 빌드다번은 선에제곱은 에이의 엔이 요어의에제곱은 에이의 엔제은에 n 의이단말이에제곱은에에 n 이의단말이에요에가요제목의가제곱은 b 이가 n 제곱은이가되요에 n 은이제은이에제제제에 n 제은에요